남창이 너무 높은 소리로 떠질러서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야. 청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 여러분 아, 청을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대회를 나가서 남 저기 뭐야 죽여버리기 딱 좋은 게 그거예요. 수, 적수 수, 앞에 수. 만약에 했으면 목을 자기가 높은 사람이 꽉 올려버려요. 자기는 자신 있게 하면 뒤에 사람 다 죽어요. 왜냐면 그, 자기 청이 있는데. 자기 청을 못 하고 그 청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청을 못 잡고 헤매다가 청도 놓치고 뒤에 사람 망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깡패 같은 완전 이건 갱스터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 대, 대회 나가서 그렇게 꼬장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고 뒤에 사람 다 죽여버려. 몇 사람 다 죽어버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깡패라고 해요. <웃음> 그 사람 쟤는 안 쓰려고 하지. 악명이 자자하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청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 청으로 좀 누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더 틀려 왜? 아하. 그 청이 자꾸 생각나고 거기로 따라가거든 그럼 청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너무 잘 알아. 널 보는 거동바라 시작! 널 보는 거동바라 지리산 봉둥이를 지리산 봉둥이를 눈 위에 번뜻 들고 번뜩 에이 이놈 흥보놈아 에이 놈흥보놈마 잘살기 대복이요 잘살기 대복이요 못살기도 니 팔자 못살기도 니 팔자 굶고 먹고 내먹으른다 굶고 먹고 내먹으른다 볕섬 조자 이 안에 아담해 뒤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그 주자고 뒤지 헐며 그 주자고, 그 주자고 뒤지 헐며 전관주자 헌들 아 전관주자 헌들 철록방 아 금계 안에 철로방 금계 안에 가득가득이 환울지어 가득가득이 환 돌며 오주라고 뱉고 흘려 찌갱이 주자 흔들 찌갱이 주자 흔들 코진방우리 안에 코진방우리 안에 대대야지가 들었으니 대대야지가 들었으니 어주자고 톱꿈기며 어주자고 톱꿈기며 사례기 주자 흔들 수백 마리가 한개에 수백 마리가 꼭토가고 꼭꼬구니 꼭토가고 꼭꼬군이 도주자고 다 꿈길이야 응. 도주자고 다 꿈길이야 봉둥이를 응. 응. 들어매고 봉둥이를 들어 벼락치듯 좁은 골벼락치듯 검짜싸움에 개지 엎치듯 검짜싸움에 개지 치듯 담배걸 친구랭이 치듯 담배걸 친구랭이 치듯 딱딱철포 딱딱철포 아이고 형님 박터졌어. 넘겨서 그 다음 장단 첫빨바에딱 이렇게 이놈 딱딱 머금었다가 딱딱 딱! 이렇게 이놈 딱참나 아, 어디서 럼런깐 패가 이놈 그러니까 진짜 이동 따라 아 휴고 다리 졌어아 휴고 다리 졌어님 몽두이 몽둥이+ 몽몽두이몽두이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일둥이몽두이 몽둥이+ 몽둥이+ 몽둥 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러 안 내려오고 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웃음> <웃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올라간. 다가 하 오, 려내려 오, 오, 오, 오, 올라갔다 오, 오, 올라갔다 일단 시작 올라갔다. 내려 왔다 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그렇게 또 공을 들여서 하지 올라갔다가 이렇라 갔다 가 내려 왔다 가하시 올라갔다 가 올라갔다 가시다 올라갔다 가, 올라 가. 아, 그럼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마 올라갔다 가시다 올라갔다 가아 아하 아하 내려 아, 아. 아, 아. 네, 내려 네, 이렇게 네, 하게 올라갔 네. 다가 내려, 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 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뭔가를 하나를 꼬불꼬불 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야. 너무나 쉬어 빠졌잖아. 막 쭉쭉쭉 밀고 나가고 도섭으로. 근데 거기다가 도서 보라는데 거기다가 하나 장치를. 뭐 장치가 하나 있는 거지 너무 심심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 내려 올라 내려 올라 내려 이렇게 매를 맞는데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면 몸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몸이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몸을 자기가 못 가누게 된 거야. 근데 그게,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굉장히 기, 기형적으로 좋아하는 거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비비면서. 그러니까 몸이 이게 올라갔다 가가가가가가려왔다가가짜 몸이 가가가가수가가가가이가가가가렇게가가도가렇게돼가가가가가가가그가가가가가 막막 그렇게 가가가막막그렇게꼬불꼬가해가가 어, 막, 막 올라갔다 그가 갔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려 왔다가, 한번 더. 올라갔다가, 아, 려 왔다가, 그렇게. 대문을 걸어 놓으니, 대문을 걸어 놓으니, 날도 뛰어 들고시 날도, 어, 아더아 보아 보아 보저저 그저 아보맞는아 보아 맞는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아 보 맞는디 보아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영수 씨 사람 살려주오 아이고 영수 씨 사람 살려주오 아이고 영수 씨 아이고 영수 씨 그렇지 아이고 영수 씨 아이고, <웃음> 형수 씨. 날 좀, 응. 날 살, 좀, 그렇지. 날 좀, 날 좀, 살려, 어? 어. 살려, 어? 어. 주, 주. 요렇게 하면 돼요. 어. 다시, 다시.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시작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이놈 이놈 딱딱딱딱 아이고 다리 무너졌어 아이고, 아이고 다리 무너졌어 형님 개가 하나가 더 있지. 개가 아! 막혀. 이거 아, 아니고. 하! 하! 그렇지 그렇게 해. 누가 잘하네. 개가 아! 막혀. 이렇게 한 번은 꺾어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이놈을 이렇게 동그랗게 타로를 치면서 기가 막혀 시다 기가 막혀 그렇지 몽두국 얼홀 올려 몽둥이 까지 쭉 올라가시다 몽둥이 허리 피하려고 피하려고, 피하려고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네, 내려 내려 왔다가, 왔다가 이제 다 됐는데 내려왔다 음을 못 잡았을 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 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 내려 왔다가 대문을 걸어으니 무도고 아까도 그런 목 있었어 시작 고고그그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만 뭐 체념하고 다 놓아버려서 이런 탈진해갖고. 그저 허퍽 풍만 눈디 그저 허퍽퍽만 눈디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안으로, 안으로 쫓겨, 쫓겨 들어가며. 들어가며 아이고 아이고 영수 씨 사람 살려주어. 영수씨 아이고 영수씨 날좀날좀 살려 주오 날좀 살려 어? 주오 그것은 겁나 잘해보오 <웃음> <웃음> 아주 잘해보여 <웃음> <웃음> 거기가 만만치가 않네. 이것이 내가 멋져서 뭐 뛰어났는지 알겠지요? 뛰어났는지 음, 어, 거기가 녹눅치가 진짜. 않아. 진짜안녹눅해서 그런 거야. 아유, 정말 만만치 않아. 아주 만만치 않아. 도습이 어, 도습이 어. 많해 여기에는 도습이 많뭐 그, 그 자진모리 끝에는 꼭 도습으로 가더라고요. 음. 도습이 많아갖고 죄를 프리리듬으로 음. 건지면 한 3분의 1이나 그런들은 전부 다 도서부로 가부로 그러니까 느리 빼갖고 그냥 이렇게 목을 쓰면서 이렇게 한다고 내내 규칙적으로 잘하다가 레귤러하게 가다가 거기서부터 심하게 심하게 그냥 갈지 자야 그거를 그래도 숨은 내고 가야 되지 않겠소? 자 다시 해볼까요 거기를 어렵네 어려네어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뺨 맞는 대목도 여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배워보면 알겠지만 진향이, 진향이, 네. 진향이. 아. 근데 거기가 참 아주 또 아주 아주 안 좋은 데가 나와. 뭐. 응, 그렇게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시작. 아이고 야. 형님 박 터졌어. 형님 아이고 다이무러졌어 형님 흥부가 시다 흥부가 기회가 아아. 막혀 기가 막혀, 아아. 아아. 막혀.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호흡을 정리해주고 해야돼 기가 하원 막혀 시작! 기어 하원, 하원 막혀 그렇죠 숨을 한번 내려놓았다가 다시 호흡을 가다듬어서 해야 돼요 기아 하원 막혀 해야 나와 그러면안 나와 시작! 기소. 몽두공일월, 몽두공일월, 일월, 일월, 피하려고, 피하려고, <웃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다. 올라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가 잡대려 내를 아 잡기가 힘들죠? 그 내를 잘 잡아야 돼. 다시 시작. 올라갔다가 하대 올라 어?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다 올라갔다가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왔다가 한번더한 왔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올라갔다가가 내려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가 아, 네. 내해려왔다가오 네. 네. 그렇지 그렇게 네. 다 거기 음을 찾아야 돼 올라갔 다가가가가 내려왔다가시다 올라갔다가가가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놓니. 거기는 이뻐요 날좀 살려 추워날좀날좀날좀 살려 살려 아니 살려 시작 살려 그렇게 해야 돼 살려 으, 추, 워시다 살려, 으, 추, 워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어. 목이 다 있지. 어, 도습으로 간다고 목이 없지 않지. 다 있어. 식임이 다 있고. 프리, 프리 리듬이긴 하나. 어. 그러면은 이제 에이. 벗을 뻔. 뭐한 개씩 기대 입고 춤을 춥시다. 주문, 주문, 주문.